안녕들 하신가 계속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일장 세 번째 현지 투어 패키지 쏙쏙 읽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은 몰타의 고조섬에 있었던 아주르 윈도우라는 그런 곳인데요 이 사진이 되게 귀한 게몇년 전에 태풍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어요 어, 굉장히 크게 바다 끝에 나 있던 이 바위로 이루어진 윈도우 정말 창문처럼 이렇게 탁 뚫려 있는 커다란 바위였는데 어, 제가 갔을 때 마침 이 여자분들 둘이 그 앞에 앉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가늠을 할수 있죠 안타깝게도 어, 얼마 전에 태풍으로 어, 이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혹은 현지에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어, 현지 투어 또는 또 처음부터 어떤 이유로 패키지 여행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또좀 재밌게 즐겼는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행작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자유여행만 하고 항상 배낭여행만 하고 항상 오지로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와 있는 상품들도 적당히 이용해 가면서 우리가 잘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따라다니는 여행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여행 작가가 되고 나니까 항상 뭔가를 기획해야 되고 작전을 짜야 되고 시간대를 고려해서 그 시간에 맞는 또 어떤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행이 일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패키지 여행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오늘 이번에 따라가, 따라다니는 여행 하자 이러면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음, 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 파서버 나는 귀가 얇다. 이 때문에 가끔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다른 사람 권유 앞에서 내 의지나 상황을 잊어버리고 뭔가를 확 질러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스쿠버 다이빙이라니 말이나 되냐는 말이다. 초등학교 때 바다에서 크게 혼이 난후 물은 감상의 대상일 뿐이었다. 대학교 다닐 때 수영 과목이 필수였는데 재수강하라는 교수님의 통보에도 D-로 졸업한 나다. K언니의 권유는 강력했다. 이집트 다합에 간다고 하자 나보다 더 흥분하고 좋아한 사람이다. 다합에서 바다에 안 들어가면 바보지. 거기가 얼마나 유명한 포인트인데. 나 수영 못해. 걱정 마. 스킨스쿠버는 장비 의준 스포츠야. 그래도 물은 아니지. 바닷속에 새로운 세상이 있어. 한번 해보면 너 그것만 하려고 둘걸? 꼭 해야 돼. 필수라고. 새로운 세상이라. 팔랑기가그 말을 듣고 심장으로 토스하니 호기심 세포가 이를 받아 열렬히 운동하기 시작한다. 장비 입고 장비 쓰고 장비에 대고 숨 쉬면서 인스트럭터만 믿고 따르면 된단다. 과연 그럴까? 왠지 그래도 될것 같았다. 이쯤 되면 호기심도 병. 그 병증이 일을 냈다. 마침내 다이빙 가는 아침이 밝았다. 이집트에서 한 번씩 겪는다는 배아리에 다이빙 스트레스가 겹쳐 거의 뜬 눈으로 세운 밤. 탈수현상으로 몸을 일으켰다가도 이내 침대 위로 픽 쓰러졌다. 다이빙을 어쩌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나가는 것도 바보 같다. 그렇지만 아프다. 안되겠어. 그냥 날리고 쉬자. 침대에 머리를 대고 하자 말자를 만 번쯤 생각했다. 아깝잖아. 아니, 아프잖아. 그래도 지금 아니면 언제 해봐? 그러다 물속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15분쯤 지난 것 같다.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 하지 않더라도 말은 해야 하니까 일단 나가자. 와중에 옷 속에 수영복은 챙겨 입는다. <웃음> 얘 뭐야. 리조트 어린이풀 한쪽에 모여 앉은 스킨스쿠버 지원자들. 이런, 몇명 있다. 게다가 여자는 나 혼자. 이런, 이런 거였어? 누구나 한다며. 안 하면 바보라며. 인스트럭터가 간단한 교육을 시작한다. 일단 나온 김에 주저앉았다. 앉은 김에 안전교육도 듣고 있다. 들은 김에 옷을 입고 어느새 바다로 가는 버스에 앉았다. 다 바닷가 도착. 시키는 대로 물안경을 쓰고 산소 깔때기를 입에 물고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아야 하는데 처박기부터안 된다. 본의 아니게 인스트럭터의 인내심을 시험한 나는 화만 안 냈지 얼굴 색깔로 감정이 다 드러난 그의 손에 이끌려 어느새 바닷속으로 들어왔다. 수면 아래는 소문대로 원더풀 했다. 그렇지만 나는 자주 올라가자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아, 이 물속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건 불편하니까 위로 올라가자는 뜻이고요. 아,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원더풀이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체험적 코스는 바다 아래 12m를 40분쯤 유용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Under the Sea 정도는 아니었지만 때지어 지나가는 물고기도 보고 바다에 딱 붙어 다니는 개 종류도 보았다. 프로그램 스태프는 물속에서 사진도 찍어 보여주었다. 인스트럭터의 손을 어찌 그리 꼭 붙잡고 있던지 누가 보면 같이 여행 온 친구인 줄알 듯. 거참 이상하지? 아침엔 비스킷 두 조각을 먹고 비틀비틀 나왔는데 미션을 마치고 나니 아프지가 않다. 숙소로 돌아오니 침대 위 귀여운 이벤트가 반긴다. 수건으로 말아놓은 크로커다일이다. 첫 다이빙을 축하라도 하듯 생수병과 베개까지 사용해서 꽤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 바다에 있는 또 다른 세상. 딱한 번쯤은 나쁠 것도 없지. 좀 바보 같았지만 재미있었어. 이집트 여행을 다녀온 뒤몇 년이 흘렸고 난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다. 바닷가에 살지만 물을 감상만 하던 내가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더 신기한 건 물에 뜬다는 사실이다. 물이 짜서다. 짜서 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물속에 들어갔고 국적불명에 이상한 수영을 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 트라우마는 극복된 걸까? 재미있는 건 여기서 만난 제주 토박이 중에도 수영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는 것.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사실 내가 고대하던 미션은 등산이었다. 다합에 도착하자마자 신하이산 등반 코스부터 알아봤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신하이산은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아름다운 일출로도 유명하다 나는 밤에 출발하는 신하이산 등산 프로그램을 예약했다 신하이산에 들어갈 때는 몇 명씩을 모아 베두인족과 함께 올라간다 그런데 일정이 약간 얄궂었다 꾀병인지 중병인지 모를 배앓리에 다이빙까지 하고 온 바로 그날 저녁 출발이었다 낮시간에는 폴사이드에 누워있기만 했지만 여전히 배아리가 조금 남아있었다. 나는 해산물이 주요 메뉴였던 저녁도 걸은 채 초코바 하나와 과일 주스 한 팩을 사놓고 픽업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집트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인 만큼 다이빙하러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설렘이 있었다. 드디어 미니버스가 왔다. 우리 숙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버스는 나를 시작으로 다합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를 하나씩 들러 등반자들을 태웠다. 정원이 찾아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비포장 사막길을 무섭게 달리는 차는 롤러코스트 저리가라다. 차라리 잠들었으면 쉽게 만들었던 오금절이는 질주가 끝나고 드디어 신하이산 앞에 도착했다. 자정이 다된 시간, 캄캄한 산 아래 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다. 우린 함께 올라갈 배두인 길잡이를 만난 뒤단한 번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초스피드 검색대 문을 지나 드디어 산 앞에 섰다. 우리는 정상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것이다. 어렸을 때 보았던 십계라는 영화가 생각났다. 고전 영화의 전형적인 미남자였던 찰턴에스턴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그 산이 바로 여기다. 성서에 신의 산으로 기록된 이곳은 크리스천의 성지순례 코스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한국인의 말소리가 들린다. 낙타를 타고 능선을 오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인다. 각오는 단단히 하고 왔지만 숨이 차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하필이면 이날을 위해 준비한 손전등을 숙소에 두고 왔다. 아휴, 늘 이런다. 별빛에 의지하여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걸음을 잠시 멈췄다. 저기 사선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낙타 탄 사람들의 실루엣. 맑은 사막의 하늘은 블루블랙이고 별이 총총 떴으며 달은 오늘따라 초승달이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 카드다. 이건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심장에 담아와야 하는 그림이다. 가뜩이나 숨이 찬데 감탄인지 뭔지 심박이 빨라진다. 말없이 숨소리만 거칠다. 어느 산에나 있다는 깔딱고개. 신하이산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계단이 시작되었다. 간격 딱딱 맞춘 깔끔한 계단이 아니라서 걸음이 더 힘들다. 곳곳에 길잡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손을 잡아줄 테니 돈을 달라고들 한다. 몇번 크게 넘어질 뻔했지만 어쨌든 정상 코앞까지 왔다. 작은 매점 앞에서 숨을 고른다 간판을 보고 푸, 웃음이 터졌다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오나 보다 카페, 아브라함 커피, 코코아 등의 메뉴가 서툰 한글로 써 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지? 어쨌거나 나도 이곳에서 달달한 한국식 커피 한 잔을 마셨다 해가 뜨려면 한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시나이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다 바람이 여과 없이 얼굴을 때린다. 이제부터 추위와의 싸움이다. 정상 부근 매점에서는 방석과 담요를 빌려준다. 태고쪽부터 물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듯한 꾀죄죄한 펠트 담요가 곧 인기 품목으로 떠오른다. 처음엔 견딜 것 같은 사람들도 이내 담요를 빌려 옹기종기 모여 앉는다. 정상위 난민들, 어쩌면 인생 최고의 장관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 같은 마음이다. 좋은 자리에서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 간에 은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에 겨우 자리를 잡았나 싶으면 뒤쪽에 있던 이가 시야를 가린다며 비키려고 한다. 아 이런 여기까지 와서 자리를 못 잡다니. 문득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 누가 날? 아 길잡이였던 배두인 청년이다. 그가 자기만 아는 명당자리로 우리를 안내한다. 드디어 자기 몫을 하는 센스 만점 길잡이다. 여전히 바람은 차갑지만 자리도 불편하지 않고 한가하다. 얼마를 기다리니 드디어 일출. 서쪽으로는 아직 새벽달이 떠있고 푸른 여명도 여전한데 동쪽으로 하얀 빛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민둥산 시나이에는 빛을 흡수할 별다른 사물이 없다. 이 벌건 산은 빛나는 태양을 온몸으로 반사한다. 핑크빛이다. 장담하건대 내 평생 가장 크고 밝은 해를 이곳에서 보았다. 온전히 해, 해만 보였다. 카메라의 셔터 소리도 소음으로 느껴졌다. 일순간 모두 정적. 모두가 침묵했다. 각기 다른 감정이었겠지만 같은 마음이었다. 거참 희한하다. 각자 마음속에 무엇을 하나로 단언할 순 없지만 그빛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였다. 방금 전까지 난민처럼 모여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따로 또 같이. 그 속에서 느꼈던 세밀함과 내밀함을 표현하기에 행복, 기쁨, 환희 따위의 언어는 너무나 단순했다. 원대한 목표를 만든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획하는 것조차 이 복잡하고 놀라운 순간 앞에서 속되고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벅차올랐고 감격했다. 그 아침 곳곳에 내가 있음에 감사했다. 내 인생에 감사하는 고마운 순간이었다. 뭉클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 한국인 성지순례단의찬송가 소리였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나도 크리스천이다. 그들 또한 그 감격스럽고 감사한 순간을 표현하고 싶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바쁘게 자신만의 이벤트를 챙기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의 감동과 감격은 찬물을 맞았다 단체 투어에 염증을 느낄 때가 덜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다 그룹의 이름으로 개인의 순간을 방해하고 정작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을 목격할 때 여기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배두인 청년은 나에게 눈을 찡긋하며 코리안이야 라고 말했고 농담과 웃음을 섞었지만 잠시 얼굴이 달아올랐다. 말이 살짝 옆길로 새긴 했지만 어쨌든 신하이산 미션은 성공적이었다. 미션을 누가 주냐고? 내가 준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한두 개 꽂히는 주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전혀 의미 없는 미션도 있고 미션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시칠리아에서는 꼬여버린 일정 때문에 팔라쪼 아드리아니를 가지 못했고 멕시코에선 버스가 말썽을 부려 치체니트사에 가지 못했다. 치체니트사 사진 하나로 시작된 멕시코 여행인데 말이다. 미션이 불발하면 때로 실망감이 의욕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미션은 여행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내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정하고 혼자 해내고 혼자 기뻐하며 이 맛의 여행을 좋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션은 가히 혼자 놀기에 최고봉이다. 네 이거는 제가 본문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그 이집트 여행을 하다 보면 이거 많이 해요. 어, 수건으로 이렇게 악어 같은 거 말아가지고 손님들이 낮에 여행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재밌는 어, 이벤트고 너무 좋아요. 어, 이전에 제가 이집트에서 크루즈에 탔을 때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그때 처음이었을 때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웃음> 그 크루즈, 그배 안에 침실이 되게 작은데, 그 안에 정말 웬 <웃음> 악어가, <왠> 아고가... <웃음> 네, 좀 깜짝 놀랐었죠. 누가 침입했는 줄 알았었죠. 처음에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음, 네, 그 바로 그 신하이산 일출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셔츠 입은 청년한테, 비키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러나서 여기서 보지 못했어요. 음, 여기가 완전 다 낭떠러지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낭떠러지에 따닥따닥따닥 어, 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뜨기 거의 지금 해가 뜬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밝아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출이죠. 내생의 최고의 일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신하이산 등반이 살짝 이런 패키지식으로 엮여있는 이유가 신하이산에 등반할 때는 그쪽 그 배두인 가이드를 꼭 같이 동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두인한테 이렇게 같이 엮어서 같이 올라가는 데 거의 개인적으로 다 그냥 올라가고 뭐 대단한 걸 해주는 건 아닌데 그, 그래도 그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거는 자리를 딱 잡아준 거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바로 신하이산 아래에 있는 성카타리나 수도원으로 이렇게 그 코스가 연결이 되는데, 그 신하이산을 보고 내려와 오면 성카타리나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에 그, 어 불이 났지만 타지 않았다는 그 떨기나무가 그 성경책에 나왔는데, 그 나무라고 주장하는 <웃음> 그 나무였는지는, <웃음> 아,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좀, 현실주의자라 잘안 믿는 편이어서 하여튼 뭐 그거라고 주장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어, 여기가 또 들어가는 게 엄청나요. 왜냐면 거기 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 카타리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조그만 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뭐 사진 내부 촬영은 사진 또 금지라서 나와서 뒷문 쪽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두 분의 이런... 음, 수도사라고 해야 되나요? 음, 신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딱두 분이 내려오는데 너무 영화 같은 그림이라 제가 저도 모르게 사진 한장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행의 운발. 손을 번쩍 들었다. 코알라. 정답입니다. 생각해 보니 기념품 하나를 사지 않았다. 마침 가이드가 지루해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퀴즈를 내기 시작했다. 상품은 조그만 인형. 기념품 대신 저걸 따면 되겠군. 비로소 가이드의 말에 집중한다. 저 문제 내꺼. 아니 저 인형 내꺼. 정답을 맞추고 의기양양 코알라 인형을 받아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어른은 나밖에 없더라는 실은 한 초등학생과 경쟁 중이었다. 손이 살짝 부끄러웠지만 다음 문제는 너에게 양보했잖니? 이 포트 스티븐스 해변이에요. 그때는 정말 저는 좀 심심하게 이럴 때 없는... 해변이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어, 나중에 와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더라고요. 왜 저는 그때 예쁜 걸 예쁘다고 보지 못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서그래 그나마 이렇게 사진을 남겨놓고 보니까 너무 그때 그 아름다움이 나중에 오히려 되게 벅차오르더라고요. 호주에 머무는 동안 한국인 가이드가 운영하는 하루짜리 포트 스티븐스 관광 패키지를 예약했다. 시드니 간 사람은 다 가본다는 사망 모래 바닷가다. 그곳까지 가는 3시간 동안 가이드가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실처럼 떠나온 여행이다 보니 미리 공부한 것도 호주에 대해 아는 바도 별로 없었던 터 하루 관광 덕분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조그만 기념품도 하나 얻게 된 것이다. 기념품도 생겼겠다 적극적인 참여자 반열에 오르고 난 뒤에는 소리를 꽥꽥 지르며 샌드보드도 타고 와이너리에 가서 와인도 적극적으로 받아 마셨다 아 이, 이거는 이제 앞에 처음에 첫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친구랑 회사 그만두고 친구랑 얼떨결에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그때 친구가 적극 권해가지고 하루짜리 그 패키지 하루 여행에 다녀온 네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맛을 들여가지고 며칠 후에는 블루 마운틴 코스도 다녀왔다. 호주에 가면 캥거루가 길거리를 뛰어다닐 줄 알았는데 그럴리가 이 패키지에서야 비로소 캥거루와 코알라를 보았다. 나 이제 호주에서 코알라 본 사람이다. 날씨가 좋지 않아 블루 마운틴의 신비한 산새와 세자매 봉을 보지 못했지만 공기도 깨끗했고 산 중턱의 루라 마을도 무척 예뻤다. 이 패키지는 의욕상실 여행자에게 꽤 괜찮은 활력수가 되어주었다. 현지 투어는 뚜벅이의 불편을 한 번씩 해소해준다. 혼자 가기 어려운, 즉 교통편도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여행지는 일정 부분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현지 투어가 효과적이다. 때문에 많은 배낭여행자들이 현지 패키지와 나홀로 여행을 병행한다. 미얀마 인내에 처음 갔을 때의 일이다. 해우공항에서 낭쉐로 가기 위해 여러 사람과 함께 미니트럭을 탔다. 스페인 남자 셋, 독일인 부부, 그리고 나. 세 팀은 각각 정한 숙소에서 내렸는데 내가 묵으려고 했던 숙소는 이미 만실이었다. 나는 방이 많은 티크우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오후에 카누를 타고 호숫가를 돌아 석양을 보고 온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음 날이 문제였다. 보트 투어를 하고 싶은데 혼자 보트를 빌리기는 부담스럽고 혼자서는 하루 종일 따분할 것도 같다. 잠시 로비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마침 한국 드라마 열혈 팬이었다. 한국에서 못본 드라마를 여기서 보네. 잠깐 멍때리고 있는데 낮에 보았던 스페인 남자 셋이 들어온다. 트럭 짐칸에 앉아 함께 흔들림에한 시간쯤 달려온 탓인지 다시 만나니 꽤 반갑다. 어? 다시 보네? 오후에 뭐 했어? 그들도 반가웠는지 질문이 정답기도 하다. 다시 시작된 여행자들의 대화. 내일 뭐해? 하하 물어봐줘서 어찌나 고맙던지. 그들이나 나나 뻔하다. 보트 투어. 마침 그들은 지인을 통해 보트 투어를 이미 예약. 인테인 유적지 포함 2만 짜세 저렴하게 내 곳까지 해놓은 상태였다. 4 명이면 나누기도 좋은 가격. 난 이들의 일행이 되기로 했다. 지금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서 아주 오래된 얘기 같지만 사실 미얀마 여행 경비가 엄청 정말 한 해가 다르게 이때가 한참 막 아,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나 혼자인데 좀 껴도 되겠어? 싫다고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였다. 어렵지 않게 합류 성공.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후 가족들과의 여행에서 보트 투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때 좋은 조건으로 누리고 온 덕에 가족여행식 옵션도 알뜰히 챙길 수 있었다. 보트 투어하는 날은 날씨도 좋고 운도 좋았다. 한 수상마을에서 마침 열리고 있는 신표의식을 구경할 수 있었던 것. 신표의식은 부처님의 출가를 재현하는 행사인데 불심이 강한 미얀마 사람들은 반드시 아들 한 명을 어릴 때 출가시켜 단기간 승려 체험을 하게 한다. 팍팍한 살림이지만 이날만큼은 출가하는 아이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화장도 해준다. 동네 사람들도 몰려와 마음껏 축하해주고 아이에게 돈도 준다. 하루 동안 석가모니처럼 왕이 되는 것이다. 마당에서는 음식을 하고 잔치를 벌린다이 의식을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 맞춰 이곳에 오는 여행자들도 있다는데 별 계산 없었던 우리가 우연히 직접 보게 된 것이다. 우리 일행은 잠시 그들 사이에 섞여 사탕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었다. 인대인 유적지에 갔을 때도 마침 장날이라 엄청난 규모의 장터를 구경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 또한 이후 가족여행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다. 타이밍이 정말 좋았다. 또인대인을 한눈에 보기 위해 길도 없는 산을 타고 올라갔는데 여기도 흔히들 오는 곳은 아니었다. 훗날 가족여행에서 만난 사공은 아예 그런 뷰포인트 자체를 몰라서 내 기억을 더듬어서 다녀왔습니다. <웃음> 스페인 청년들과 함께한 보트 투어는 또 다른 재미도 있었다. 홍일점이라는 이유로 여자친구나 가족에게 줄 선물을 골라주니 점심은 알아서 사주던 청년들의 센스. 유쾌한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내내 즐거웠다. 투어 비용은 넷이 나누었기 때문에 절약했고 숙소에 돌아와 그들이 같이 저녁 먹을래? 했지만 왠지 저녁까지 얻어먹게 될것 같아서 정중히 사양했다 아 제가 좀 염치가 있습니다 <웃음> 음, 이게 바로 신피오의식 사진인데요 아, 이게 정말 여행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쇼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날 엄청난 그 마을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피오의식을 하는 그이 아이가 몇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쪽 아이, 이쪽 아이 이렇게 어, 넓은 그 실내에서 아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아이를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인대인 유적도 마찬가지로 이 어, 사진은 어, 그때 갔을 텐데요그 이후에 또 가보니까 또 많이 복원들을 해서 되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마 인대인 유적 사진은 제가 이전 장에서 요 넓게 또 찍은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현지인의 현지를 즐기다. 네팔에서는 2박 3일 치트완 투어를 했다. 네팔하면 대개 에베레스트와 안나 푸르나를 떠올리고 아시아 최대의 정글은 자주 빼먹는다. 치트완이 바로 그곳이다. 지리산 네팔은 인도의 옆집으로 네팔 여행을 준비하다가 1911년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왕 조지 5세가 치트완에서 열 하루 동안 호랑이 39마리와 코뿔소 18마리를 사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치트완 정글이 궁금했기에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카트만두 타멜의 여행사 사무소에서 치트완 투어를 예약했다. 치트완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비포장도로는 자동차 뿐 아니라 사람, 개, 고양이, 코끼리, 말, 닭, 오리, 염소 등 모든 발 달린 것들이 나눠 쓰고 있었다. 이 지역은 초가집도 그렇고 밥 짓는 냄새도 그렇고 뭔가 우리네 시골과 비슷했다. 길을 따라 늘어선 논밭 너머로 저기 공작새가 보인다. 잘못 본 건가?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사진을 찍어 확대해봐도 동물원에서 보던 바로 그 공작 맞다. 세상에 여기가 바로 아시아 최고의 정글, 정글 마을 치트완이다 첫날 밤엔 원주민인 따루족의 전통 민속쇼를 보았다. 마을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이 쇼는 여행 상품에 포함된 것이었다 우리는 패키지 일정에 맞춰 코끼리를 타고 정글도 다녀오고 나무배를 타고 습지도 다녔다 멋진 뿔을 가진 하얀색 물소는 그냥 여염집 가축일 뿐 악어와 코뿔소도 실물 영접 철조망 없는 자연 그대로의 그들을 만났다 이쯤 되면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는 신기하지도 않다 치투안 여행하느라 네팔 가면 다 한다는 안나푸르나 등반은 못했지만 치투안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네팔에 다시 가게 된다면 치투안은 반드시 또 방문할 것이다. 정글에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 또다시 현지 패키지를 이용하게 될 것. 여유롭고 한가로우면서도 적당히 흥미진진했던 추억이다. 음,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치투안 그냥 그 마을에서 봤던 이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 등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모, 오리들이 있고 뭐 애들이 이 오리들이 또 제가 뭐 여기 담지 못했지만 다른 사진에는 막 물이 지어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걷는 사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다 같이 그냥 살더라고요 자연이 그리고 이거는 코끼리 투어를 했는데요 어, 그 정글에 들어가려면 뭐 어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요. 거기에 정말 무서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지프나 이런 것을 타고 들어가면 안 되죠. 코끼리를 타고 들어갔는데 어, 코끼리가 그러니까 정글에서 굉장히 무서운 녀석들이기 때문에 뭐 코뿔소나 뭐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서로 적당히 이렇게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더라고요. 습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가롭게 음, 앉아가지고 이러고 나서 몇분 있다가 해가 떨어졌는데 그때 장면도 엄청 장관이었어요 음, 계속 읽어볼게요 몰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몰타의 고조섬 코미노섬 패키지도 실속 만점이었다 사실 몰타의 주섬에서 고조섬과 코미노섬을 하루에 다 가기는 쉽지 않다 배 시간 맞추기가 까다롭고 고조에서 코미노로 바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슬리에마 항구로 나가 현지 패키지 여행사를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여행사마다 콘셉트가 다양해서 원하는 요일에 마음에 드는 일정을 고르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나는 고조섬의 주요 볼거리를 둘러보고 코미노 섬에서 테니까지할수 있는 일정을 정했다. 지루한 선상파티 같은 건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떠나는 날 선원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이오니아 해의 파도는 만만한 게 아니었다. 고조로 달리는 내내 물이 들이치고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몸 가누기가 힘들었다. 반면 선장은 신났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한 번씩 파도 물벼락을 맞으며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어느새 흔들림에 익숙해질 무렵 배는 고조에 도착했다. 고조섬 항구에는 버스가 나와 있었다. 처음으로 돌아본 곳은 빅토리아. 현지 가이드는 넉넉히 돌아보고 점심까지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이곳에 완전히 빠져들어 아침을 먹다 남긴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며 이 오래된 요새를 구석구석 돌아봤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기대가 컸던 아주로 윈도우는 신비함 그 자체. 저리 큰 바위에 어떻게 구멍이 뚫렸을까? 바람이 이리 거세니 그럴만도 한데... 유독 가운데 뽕 하고 창문처럼 열린 그 모습이 신기하고 장대했다. 물보라가 엄청나서 눈 깜짝할 사이 선글라스와 카메라 렌즈가 온통 뿌옇게 코팅되고 머리는 어느새 산발이다. 울퉁불퉁한 바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나 말을 붙이는 아저씨는 마치 그 옛날 바다의 전사 같다. 매일매일 날씨가 달라진다며 어제는 고요했는데 오늘은 바람이 많다고 한다. 아저씨의 등장 덕분에 조금 떨어져서 서 셀카 아닌 관광사진 한 장을 남길 수 있었다. 바다 건너 저편에서는 영화 트로이의 아킬레스가 등장할 것만 같다. 이 오묘함은 말로도 사진으로도 설명이 안 되네. 아 실제로 영화 트로이의 촬영지입니다. 몰타가. 뭐 여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17년. 아주로 윈도우가 강풍에 붕괴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몰타의 절경을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것이 못내 가슴 아프다 눈에 담을 수 있을 때 한껏 담고 곁에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해야 하는 것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고조섬 몇 군데를 더 둘러보고 코미너섬으로 왔다 고맙게도 코미너섬은 바다가 잔잔하다 몰타에서 보지 못한 에메랄드빛 바다다 가이드 말을 들으니 몰타에서 이런 색을 내는 바다는 코미너 섬이 유일하단다. 이제는 릴렉스 타임이다. 게으름 모두 옴. 음, 사진 찍기도 귀찮다. 기념사진은 모래 위에 누운 채 대충 찍어주시고 한숨 눈을 붙였다. 생각해보니 현지 패키지에도 의뢰 쇼핑은 껴있기 마련인데 고조와 코미너 섬 프로그램은 쇼핑도 없었다. 깔끔하고 효율 만점. 예, 네, 이 사진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렸다는 게 사실 지금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태풍이었길래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된 걸까?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소소하지만 꿀팁. 현지 투어를 계약할 때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무조건 싼게 좋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뭘 모르는 소리다. 그곳이 낯선 데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패키지다. 패키지는 지역 사정에 빠삭한 사람들이 만들었다. 허름해 보이는 현지 여행사라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 협상 과정에서 야박하게 보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깎으면 깎은 만큼 넓게 둘러볼 것도 조금 오게 되고 들으면 좋은 이야기도 덜 듣게 된다. 인터넷 몇 번만 클릭해보면 어떤 코스가 있고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알수 있다.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협상이었는지 확인해보지 않고 블로그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뜻. 소위 여행 전문가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현지인과 협상 무용담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얘는, 쟤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좋은 매너가 아니다. 말은 안 통해도 태도는 전달된다. 그들도 당신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며 적당히 맞춰준 것뿐이다. 당신이 계산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미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1, 2불에 연연할 게 아니다. 어차피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일. 괜한 미련으로 행복의 순간을 거래하지 말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치트완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깎은 배를 타고 정글 습지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멀리 뭐 악어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본게 기억에 남 보다는이 배를 탄거 자체가 너무 너무 전 너무 좋았어요. <웃음> 음 그리고 요게 음, 우리 코끼리 운전사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다른 팀이 가고 있는 걸 이렇게 찍은 거였어요. 치토한 숲으로 막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고조섬인데요. 고조섬 빅토리아의 그 가장 중심지이고요. 이 옛날 중세의 성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길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휘어서 만들었어요. 이유는 활을 쏠때맞치지 못하게 하려고 활은 직선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코미노 섬인데요. 코미노섬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실 이런 데서 딱히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릴렉스 하는 건데 그래서 여행자들이 지루할까 봐뭐 이렇게 선상 파티 뭐 이런 거 하는 크루즈들도 많아요 이 크루즈는 제가 탔던 크루즈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크루즈 이런 좀 배가 큰 데들이 뭐 그런 선상 칵테일 파티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제 여행자들이 지루할까 봐 근데 저는 뭐 코미노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심심하고 지루하려고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어, 그냥 거기서 조금 잤습니다 <웃음> 여행은 나 없어도 잘 굴러간다 음, 요게 이제 북경 갔을 땐데 굉장히 옛날 사진입니다 <웃음> 참고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소개했던 에피소드 중에 제일 오래된 아주아주 아주 옛날 에피소드예요 패키지 여행은 불편할 수 있다 자유 여행만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패키지만의 재미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단체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드물다. 오히려 단체 안에서 너무 맞추는 게 문제라면 문제. 예를 들면 옵션 프로그램 같은 것 말이다. 몇분 이상이어야 옵션 진행 가능합니다. 라든가 이 옵션 안 하시면 스케줄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같은 가이드 말에 겁을 먹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은 결정을 독려하는 일종의 마케팅 멘트일 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조금만 알아보면 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할게 많다 일행을 기다리며 현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다 그 틈에 오히려 더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단체생활 중에 꿀맛 같은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 물론 옵션을 택하면 가이드의 관리 차원에서 좋다. 일부러 가이드를 힘들게 하는 건 옳지 않지만 원치 않는 옵션을 선택하면서까지 배려할 필요도 없다. 작은 오빠와 함께 갔던 북경 패키지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다. 버스에서 누군가 폐왕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일행이 경극에 관심을 보였다. 가이드는 날레게 경극 공연을 알아봤고 예정에 없던 옵션이 생겼다. 어쩌면 가이드 입장에선 예상하고 있던 옵션인지도 모르겠다. 저녁 식사 후 단체 관람을 한다는 것이다. 오빠와 나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결론은 노. No. 패키지에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라는 말은 다소 튀는 대답이었다. 암암리에 만들어진 공동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으니 가이드는 의뢰 그래 온듯 그냥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한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바로 그거 그냥 기다리는 거 원하거든요. 경극 공연극장은 왕푸징 거리 가까이에 있었다. 북경에 왔다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 패키지 관광에서는 유적지 다니느라 빼먹기 쉬운 바로 그곳. 왕푸징이라 더더욱 좋았다. 우린 가차없이 왕푸징 거리에 내버려졌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기억에 가장 깊이 남을 추억들을 만들었다. 때마침 이때가 중국의 국경절 기간이었다.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고 북경의 자전거 물결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북경 올림픽 이전이라 더욱더 정리가 덜된 인간미 넘치는 인파였다. 북경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온 것 같았다. 그들은 대단히 정열적이고 흥이 많은 민족이었다. 이날 평생 보아야 할 자전거를 다본 느낌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장관, 이런 관광이 어느 패키지라고 가능할까? 나중에 일행에게 경극 공연이 어땠는지 물어보니 특유의 창법이 낯설어서 머리가 아팠단다. 내 그럴 줄 알았지. 필수는 없어. 선택만 있을 뿐. 갑자기 시간이 생겨 다국적 배낭여행을 신청했다. 영어도 못하는데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여행자들과 섞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여행을 일주일 남겨놓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다 다국적 배낭여행이 어떤 건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다. 늘 그렇듯 충동 결심이 99% 일단 여행사에 달려가 시원하게 카드를 긁었지만 나같은 걱정쟁이가 전전긍긍하는 건 당연한 일 일주일 동안 밤을 새가며 이집트와 요르단을 공부했다 공부라기엔 걱창하고 주로 다큐멘터리 시청이었다 다국적 배낭여행은 여행지의 공항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카이로로 갔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하나 둘 도착했다 내 룸메이트는 가장 늦게 도착한 탓에 다음날에야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행을 기다려야 하니 일찍 도착한 사람은 첫날이 가장 여유롭다고 할수 있겠다 숙소는 카이로 외딴 곳에 위치한 리조트였는데 이건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의 공식이다 조금 외떨어진 곳에 숙소를 정하면 상대적으로 방값이 싸고 사람들이 흩어질 가능성이 낮다 숙소 바깥에 별다른 게 없으니 숙소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고 가이드 옵션이 잘 먹힌다. 역시나 가이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옵션을 소개했다. 카이로 시내 식당에서 숲피댄스를 보며 이집트식 식사를 하자는 거였다. 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집트 음식은 앞으로 먹을 일이 주의 장천이다. 이곳에 오기 전 시청한 다큐 프로그램을 떠올렸다. 끝도 없이 뱅글뱅글 도는 댄서를 보며 밥을 먹는다?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나는데 거기에 밥까지? 이미 엄청난 거리를 비행으로 날아온 우리에겐 새로운 경험보다 잠깐의 휴식이 더 간절하다. 게다가 공연료가 포함된 밥값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은가? 앞으로 15일간의 대장정이 펼쳐진다. 첫날은 휩쓸리지 않고 잠깐 쉬어가기로 한다. 빵한 조각으로 다소 초라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담장을 따라 잠깐 걸었다. 리조트 직원들은 내가 혹시 멀리 나가기라도 할까봐 살피는 눈치였다. 그럴 리가. 길치의 겁쟁이가 그럴 리가 없네요. 리조트 담장 길 끝의 작은 가게에서 사과 하나를 샀다. 주인 아저씨는 유쾌한 분이었고 피차 언어가 서툰 우리는 손짓, 발짓, 말짓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저씨가 한국 축구 이야기를 시작했다. 축구를 잘 모르는 내가 낯선 이집트에서 한국 축구 선수의 해외 활약상을 현지인에게 들으며 맞장구 치는 건 고마움의 열렬한 표시였다. 아저씨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지 자꾸 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아저씨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리조트 정문 쪽으로 돌아오는데 뜻밖의 횡재를 했다. 결혼식을 막 마치고 나오는 신혼부부를 만난 것이다. 아니 이런 걸 보다니. 이집트는 날씨가 더워서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하는데 신혼여행 대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리조트 담벼락은 깔끔하고 예뻐서 동네에서 대략 포토존에 속하는 것 같았다. 이들은 동양 여자인 나를 만난 것을 좋아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 또한 이국적인 사진의 피사체가 될수 있으니 말이다. 좋은 날이니 무언들 의미가 없겠는가. 신부와 신랑이 자기들 사이에서 같이 사진을 찍잔다. 난 신혼부부와 친구들의 환대를 받으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다. 긴말 없이 많이 웃고 사진 찍고 서로 예쁘다고 축켜올렸다이 모든 게 수피댄스 옵션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다국적 패키지 여행을 통해 서양 친구들의 거리낌 없는 자기 주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워낙 개성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니 다국적 패키지에서 옵션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다. 보통 이집트에서는 아부신벨 관광을 필수로 꼽는다. 람세스가 만든 건축물 중 가장 신비롭고 거대하다는 아부신별은 암굴 신전이다. 아스완댐 건설로 수장당할 위기에 처하자 유네스코의 주도로 이 대단한 문화유산이 통째로 현재 위치로 옮겨왔다. 그러니 여기서 사진 한 장은 찍어줘야 이집트 다녀왔네 할만하다. 보통 룩소르 쪽에 숙소들이 집중되어 있고 아부신별은 한참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옵션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 이동 시간도 길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호텔에서 챙겨주는 도시락 하나 들고 출발했는데도 이미 아부신별 앞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많은 여행자들이 피라미드와 아부신별을 보러 이집트를 찾는다고들 하니 이런 장사진이 이상할 것도 없다. 실제로 명불허전이다. 그 앞에 서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유럽 친구들 중에는 아부신별에 관심이 없다며 크루즈에 남아 게으름을 피우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이었다면 주변에서 권하고 또 권했을 것이다. 그렇게 권하고 챙겨주는 것이 우리의 정이니. 이들은 달랐다. 아니면 아닌 거다. 누가 옆에서 참견하지도 않는다. 하긴 유럽은 이집트에서 가깝고 휴가도 길게 쓸수 있으니 오고 싶으면 또 오겠지. 그래도 그렇지. 아부신별인데? 아부신별에 다녀오니 몇마 친구들이 크루즈 데크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다. 내가 물었다. 너희 아부신별 안 갔어? 음, 정말 대단했는데 왜안 갔어? 그냥 그런 거왜 물어보지? 하는 반응이다 가고 싫어서 안간 건데 이유가 필요해? 라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이거다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니 이상할 것이 없었다 오히려 단순 명쾌해서 좋았다 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이니 택하지 않았을 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옵션을 경험하지 못할까봐, 분위기 망칠까봐, 가이드가 옵션 안 했다고 안 챙겨줄까봐,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랄까? 우리나라 패키지 여행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옵션을 안 하면 왠지 튀는 것 같아 신경 쓰이고 단체에 패키지일까봐 소심증이 발동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여길 가봐야 하는 인증샷 강박증도 한몫한다. 다국적 패키지 여행에서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다. 패키지 안에서 느끼는 한 줄기, 자유로움이 있었다. 어, 유명하다고 하는 관광지를 꼭 가는 이유는 이제 나도 여기 가봤다, 뭐 인증샷도 찍어야 되고 후회할까 봐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조금 달랐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가 아부신벨인데 정말 이게 사진 찍기가 어려운 게 제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찍었어요 여기 사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규모였고 더 놀라웠던 거를 이거를 그대로 떠서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는 게참 놀라웠습니다 이게 아스완 댐 때문에 원래 있던 위치는 이미 수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나일강가에서 찍은 석양인데 오후에 외출을 해서 시장을 둘러봤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마침 해가 이렇게 지고 있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소소하지만 꿀팁 패키지 여행에서 옵션을 과감히 포기해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다 그러나 이때 안전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일단 여행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빨리 차분해지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인과 부딪히게 되는 자유시간이라면 예의 바르고 겸손한 여행자가 되길 권한다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낮은 곳에 갈 때는 옷차림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오만하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치가 백단인 그들은 상대가 어떠한 태도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 단번에 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환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현지인을 대하는 오만불순한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갑질 말이다. 현지 상인들을 싸잡아서 사기꾼, 바가지 업자 취급하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다. 흥정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되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다. 옵션을 포기하고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자신이 없다면 억지로 시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한 번쯤 용기 내보는 건 어떨까?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노라고 하는 것도 여행의 색다른 재미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